오늘 영상은 음, 비오는 날 이제 많이 쓰는 와이퍼 브러쉬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와이퍼 브러쉬를 이제 교환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은 쉬운 차량이 있고 좀 어려운 차량이 있습니다. 와이퍼 브러쉬 때가 본네트에 걸리거나 본네트 안쪽으로 이제 숨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음,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반 소비자분들이 좀 교환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교환하려고 하다 보면은 본네트를 열어서 브러시대를 이제 분해를 해서 와이퍼 브러시를 이제 교환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았었는데요 뭐 수입차 같은 경우는 전에서부터 있었지만 이제 국산차 같은 경우는 몇년안 됐죠 그때서부터 이제 그 교환하기 쉽게끔 이제 시스템이 이제 갖춰서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그 방법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자가 교환을 하려고 이제 샀다가 브러쉬를 저희한테 이제 또 갖고 와서 이제 교환하 따려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. 공구가 없어도 뭐 시스템적으로 교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제 차종마다 그 방법은 다 동일하지가 않고 조금 조금씩 이제 틀립니다. 브러쉬가 요렇게 본네트 위로 나와 있는 타입 같은 경우는 교환하기가 쉽죠. 하지만 지금 이 차량처럼 브러쉬 대가 올리려고 그러면은 요렇게 본네트에 이제 걸립니다. 요런 같은 경우는 그냥 이, 이 현재 상태에서 교환하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 와이퍼를 요 부분을 이제 떼서 이제 브러쉬 자체를 이제 분해를 할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되는데요. 어,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그 방법이 이게 틀려집니다. 와이퍼 브러쉬대가 본 네트에 이렇게 이제 걸리는 타입들이 있는데요.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방법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. 이 키를 끄고 이 레버를 국산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위로 이제 유지 2-3초 정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으면 되고요 지금 이 폭스바겐 차량 같은 경우는 밑으로 한 3초 정도 유지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레바를 당기고 있게 되면은 이 브러쉬대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이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서 교환을 해 주시면 됩니다 와이퍼 브러쉬 교환할 때 이제 주의하실 점은요 이렇게 브러쉬를 이제 빼놓죠 빼놓고 나서 요 브러쉬대를 세워놓을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브러쉬를 브러쉬대를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잘못 이게 묻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쇠 부분이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유리가 깨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러쉬 교환할 때는 항상 이게 떨어진 이, 이거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은 요거를 이제 내려놓고 새 브러쉬를 갖고 와서 예,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교환을 합니다 이 와이퍼 브러쉬를 보게 되면 이제 요 부분이 브러쉬 부분이 예, 고무 재질입니다 예, 브러쉬를 이제 오래 사용하시려고 그러면은 요즘 같은 때는 이제 먼지가 많죠. 그래서 이제 유리 부분에 보면은 이 와이퍼를 이렇게 싹 들어보게 되면은 요 접히는 부분에 모래먼지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요거 들었을 때그 부분에 모래먼지라든가 이런 이물질들이 많게 되면은 그 부분은 이제 닦아주셔야 됩니다. 왜냐면은 이제 그 먼지가 있는 상태에서 브러쉬를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런 모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고무 재질 자체가 손상을 입습니다. 특히 겨울철에 얼음이 얼어 있는 상태 뭐 성해가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제거를 안하고 이 브러쉬를 움직여 준다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손상을 많이 입게 되죠. 그리고 고무 재질은 뜨거운 이제 한여름철이죠. 음,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게 되면은 이 고무 가갖고 있는 고무 자체의 이제 유분 성분이라든지 기름 성분들이 빠지면서 이 고무들이 이제 경화가 되는 거거든요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햇빛에 장시간 노출을 되게 돼 있으면은 타이어 재질은 안 좋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예, 모든 고무가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햇빛에 어, 장시간 주차는 좀 피하는게 낫고 어, 그렇게 못할 때는 일주일에 몇번 정도는 하루에, 몇,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제 와이퍼 브러시 그 와이퍼 액을 사용을 하셔서 요게 조금 이제 말르지 않게 이렇게 한두 번 이제 사용해 주시는 것도 관리 측면에서는 조금 괜찮습니다.